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큰 주판으로 1부터 10까지 계속 더해서 55가 되는 운주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 운주법은 손가락 주판, 주산을 놓기 전에 손가락을 풀기에도 좋지만, 어, 보수, 5의 짝, 머리, 꼬리가 해당하는 모든 운주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주 아주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자세히 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 보충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1, 2, 3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밑에 1밖에 안 남아서 그렇지만 위에 5가 남았죠? 그럼 5를 활용한 5의 짝 얼마죠? 3의 짝? 2 내려주고 3그 다음 4를 더 해야 되죠 3밖에 안 남았네요 더할 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4의 보수 6을 빼줍니다 4 그다음 5 6을할 거예요 4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앞자리 올리고 일단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에 올리고 6에 대한 꼴이 얼마죠? 1, 네, 6 다음 7 7 놓겠습니다 위아래 동시에 해야 되는데 선생님 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같이 할게요 7 다음 8을 할거예요 1밖에 안 남았어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8에 대한 보수 2 빼주고요. 그 다음 9, 3밖에 없네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10, 그러 그러니까 얼마죠? 55. 자, 이거는 선생님이 천천히 보여주기 위해서 큰 주판을 했고요. 작은 주판으로 어떻게 운주법 연습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털고, 자, 보세요. 털고, 자, 여기, 노란 점에서 시작할예요 자, 1, 2, 3, 4, 5, 6, 6에 대한 머리꼬리, 7, 8, 9, 얼마? 55. 좀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55. 자, 이 1부터 10까지 매일 놓는 연습을 55가 나오게 주산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헤어져 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운동도 되고요. 집중력에도 좋습니다. 자, 나중에는 하다 보면 1부터 1 0 0까지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5050이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친구들, 요 1부터 10까지 놓는 운주법에는 중요한 게 모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씩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재밌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간단한 손가락 운주법 1부터 10을 더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5 나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빨리 연습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